안녕하세요 그 간단하게 9.1 숙제 정리한거 브리핑? 아무튼 영상 하나 짧게 찍으려고 켰습니다 어 빠르게 한번 진행해보면 9.1 때 이제 매주 해야 될 숙제들이 뭐가 있냐 하면 이제 일회가 있고 주관퀘가 있고 코르시아 느낌표 퀘스트가 있고 뭐 그동안 해왔던 토르가스트가 있습니다 일단 일쾌는 음, 코르시아에서 주는 3개의 일쾌를 하시면 돼요 파란색 느낌표 근데 이게 보상으로 주는 평판이 어, 캐릭터의 성능이랑 관계가 없죠 죽음의 진군 평판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거는 뭐 보험이나 도관을 주는 그런 기록관의 전석 퀘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 퀘스트 보상을 보면 연구물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기록관의 전사 평판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상을 보신 다음에 필요한 게 있으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보상 중에 분류물을 주는 건 없었는데 음 어디지? 여기 아이템 이걸 주더라고요. 200짜리 이제 분류물로 강화가 가능한 치가 손목. 야냥, 야냥은 이제 치가가 필요하니까, 2차 스탯이. 치가가 필요해서 일단 받아놨거든요. 지금 평판 1부터 5까지는 220까지 업그레이드 돼요. 이게 업그레이드를 한 건데, 어,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업그레이드 하니까, 이렇게 220이 되고, 뭐, 스탯이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끼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6단계가 되면 이제, 어두개더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 필요한 템랩 아이템이 없어도 갖고 계시면서 어이 상한선이 혹시 막히시면 이게 22000개까지 가질 수 있죠 오늘 업그레이드 되면서 아 업그레이드래 그 패치가 되면서 이게 막혀서 반납이 안되고 평판도 못 올리는 경우에는 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거 어, 화폐를 털어내고 그 다음에 어 계속 평판을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3개 그리고 은퇴랑 일일 보물도 이렇게 속하죠 이거는 제가 따로 이전에 영상 올렸으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은퇴랑 일일 보물 하시면서 기록관의 전서랑 분류된 연금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평판 6등급에서 보험과 도관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아이템을 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감캐는 어 이렇게 습격회가 있고 고문관 이벤트가 있어요 습격회는 주 2회, 목요일 아침에 리셋이 되면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일요일 저녁 8시에 또 리셋이 되면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 2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문관 이벤트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일회할수 있는데 매 짝수 시간 정각에 나락에서 시작이 됩니다 맵에 보시면 고문관 이벤트가 뜰 텐데 가서 어, 쫄 조금 잡다 보면 큰 대장몹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거 잡으시면 끝납니다 이거는 매 짝수 시간 예를 들면 2시, 4시 이런 정각에 나오니까 시간 맞춰서 여유 있게 그냥 가시면 될것 같아요 할거다 하고 가셔도 되죠 그 다음에 느낌표 퀘스트 코르시아에 느낌표를 주는 그 퀘스트가 떠 있는데, 꼭 받으세요. 기록관 평판 500이랑 분류된 연금물 화폐 250개를 주거든요. 이게 코르시아에서도 주고, 균열, 저희가 일일 보물할 때, 어, 균열 보관함을 먹으러 균열에 들어갈 때가 있죠. 이 안에서도 돌아다니시다 보면, 어, 이 퀘스트를 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발견하면 꼭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뭐 안에서는 균열 안에서는 상자 먹으면서 15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뭐 쉽진 않겠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토르가스트 토르가스트 주 2회 토르가스트는 근데 뭐 그동안 하셨으니까 뭐 하시면 될것 같고 대신에 이제 어뭐 특정 점수를 받으면은 어 다음 주에 더 높은 등급이 열린다거나 아니면 200점을 찍으면 이제 나중에 어, 특정 히든층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대충 도시지 마시고 좀 정보를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파티를 짜서 좀 열심히 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벌써 아직도 솔로로 되는 직업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토르가스트는 제가 기회가 되면 도는 거를 한번 영상을 올려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그 다음에 여기 있다 이 기록관의 전서 오늘 제가 발견했는데 평판을 4등급을 빨리 좋으면, 찍으면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아직 퀘스트를 안 받았는데 제가 평판이 지금 딱 4단계가 됐어요 4단계가 되면 은 여기 로시르한테 가면 퀘스트를 두개 주는데 유물의 효율 이걸 하, 보상으로 받는 게 유물 양이 20%만큼 증가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어, 말도 안 되죠 4등급부터 4등급까지좀 부지런히 올려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4등급을 빨리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은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인벤 레이드 게시판 보면은 은퇴목 같이 잡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오늘 들어가 봤는데 은퇴 발견하면 사람들이 이제 제보해 주고 같이 초대해서 하는 형식으로 하더라고요 꼭 그러면은 어, 대형 스트리머 팟그 방송 보면서 기다릴 필요 없이 이렇게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이거 하시는 분 있거나 그러면은 어, 초대장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인벤레게 보면은 아직 어, 아마 유효한 초대장이 남아 있을 테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좀뿌려 뭐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그 다음에 어 내일 이제 7월 7일인가요? 내일이 7월 8일이구나 내일 리셋되면 해야 될일 내일 이제 새로운 던전인 타자베시가 추가되죠 어 네임드가 8개가 있고 얘네가 드랍템 랩이 266 맞나요? <웃음> 잠깐만 266 맞죠? 2.6. 아 진짜 문과라서 2.6이고 이걸 하드버드로 하면 2.33을 떨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뭐 공략이 나오고 나서 신화를 가는 거 그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내일 당장이라기보다는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쐐기론 일단 영웅을 가기, 영웅 레이드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스펙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쇠기론을 하시면 10단 이상에서 229템 랩을 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파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정 사장을 마무리하면 날탈이 풀린다고 해요. 어, 기존에는 대장정이 아니라 평판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지난 확장팩까지는. 어, 듣고도, 어, 이거 이렇게 쉽게 풀어준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일 되면은 풀린다고 하니까, 날탈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레이드 나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일반에서, 영웅에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 리미트, 맥시멈 방송을 보는데, 뭐, 거긴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막렘 빼고는 뭐, 원트 아니면 두트에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막렘 실바나스는, 진행하다가, GG. 치고 파밍하러 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음, 다 얘기한 것 같네요 오늘은 뭐 9.1 숙제랑 7월 8일 오픈되면 레이드 오픈되면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